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지금 저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캠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캠핑을 진행해 볼 곳은 산나미 농장인가? 산나미 복장? 산나미 농장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저의 저만의 캠핑을 한번 즐겨볼게요. 진짜로. 기대, 기대가 너무 돼요. 진짜. 보면은 이걸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백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 할때 이제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만. 안에 되게 뭐 가볍거든요? 쓰레기 분류하는 이 쓰레기 봉투부터. 이거 여기 이제 녹, 목, 목장의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흑염소 진액이에요. 이거 따뜻하게 해서 드, 이제 먹으라고 알려주셨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면이랑 햇반. 그래서 여기 뭐 산나미 목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리뉴얼 중이어가지고 그 이제, 사람 이제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 리뉴얼 중인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딱그 시기 적절하게 온것 같은데. 차라라. 캠핑 용품들이 다 있으면서 사용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사용하는 공간이랑 아마 식당 될 공간이 있나? <목소리> 이제 여기가 제가 털을 잡은 곳이고요. 저희 600마지기... 오, 여기서 600마지기 보이는지 몰랐는데, 육백마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택했어요 다른 밑에도 장소가 있고 저쪽에도 장소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난 준비를 할 것도 없고 진짜 보면은 저 오늘 가져온 게잘 침낭 침낭이랑 이 안에 가득 차 있긴 한데 보면 일단 이거 눕혀서 보여줘도 되는예요 오늘 이거 식탁 겸 상자 이거 하고 저기 아까 장본 음식 끝 はいありがとう 네, 이거 1인용이라 좀 작긴 하다.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 탄 음! 맛있다. 음.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에요. 평일에는. 이제 네. 딱 허락받은 날에만. 이런 이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 이제 유튜브 찍는 날 일주일에 하루 그래가지고 이 날만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요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안돼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아내 응. 고기 이따 강아지 좀좋아겠다 싸서 음 고기 하나 더 먹어요. 특히 첫 캠핑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두점 때부터는 좀 여유있게 먹어보려고요. 노우 여기까지 끝내면 아어팩 완전 잘자겠다 좋은 아침 여러분 다셔가지고 마시고 올라가서 음식마시 올라갔다가 가겠습니다 저 혼잔데 너무 다리주셔가지고 사실 좀 네. 그 건강에 따른 이것도 그컵 로고도 있어요 귀엽지 않아요? m u l t i 진짜 산림욕 잘하고, 사람도 없어서 혼자 잘 즐기다 갑니다.